아 요즘에는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더군요 어때요 벌써부터 눈탱이 냄새가 슬슬 나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보안 없이 그냥 최고다 짱이다 멋있다 무조건 사라 저는 분명 알려드렸습니다 호구되지 마세요 요즘 이 핸드폰으로 다 되죠 근데 이놈의 부동산 특히 전원주택 매물 찾기는 참 힘드네요 웬만하면 주소 딱 가리고 일단 전화부터 걸라고 하지 않나 앱 상체 어디서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원주택 매물 찾는 모든 방법 구축 신축 직거래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속 시원하게 다 까겠습니다 추가로 각각의 장단점과 꿀팁까지 전원주택 입문자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네이버 그 중에서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찾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쳐서 들어가시고요 지도 그림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누르세요 들어가서 가장 위쪽 탭에 빌라 주택을 선택 그 아래 탭에서는 전원주택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도에는 아무것도 안 뜬다고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세요 공기방울 같은 원들이 똥똥똥 떠 있죠 이게 바로 하나하나 매물들입니다 눌러보면 옆에 이렇게 매물 세부 창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폰에서 보면 화면이 작아서 그런지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PC 화면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동네마다 매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외곽 지역 부동산들의 실질적인 광고판이다 하면 딱 하나 네이버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아무리 외딴 곳에 있는 컴맹 부동산이라 해도 이 네이버 부동산 만큼은 할줄 알죠 그래서. 여기 없으면 대한민국에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찾는다 하면 무조건 이 네이버 부동산부터 들어와 볼것 그래서 관심 지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볼 것 최근 중개사법 개정으로 주소 공개가 의무화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예 정확한 위치를 안 찍어 놓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집을 저 위에 산에 있다고 표기해 놓거나 하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대목을 이해도 안 되고 참 불편하다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숨길까요? 주소 다 까면 다른 부동산한테 물건 뺏길까 봐 혹은 찾아가서 직거래할까 봐 그래서 준비한 꿀팁 매물 위치 쉽게 찾는 방법 바로 지도 거리뷰를 이용하는 거죠 아 그냥 막바로 이 네이버 부동산 탭 안에서 거리뷰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버벅이고 약간 정신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창을 따로 하나 빼서 카카오맵 같은 다른 지도 거리뷰를 열어서 보죠 그리고 클릭해 가면서 아까 봤던 그 집을 눈으로 찾기 익숙해지면요 한 바퀴만 돌아도 금방 찾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역시 그 지역을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자체가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광고판이기 때문이죠. 중간에 중개사를 끼고 파는 물건만 올라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신축 분양 매물은 어디서 보냐고요? <웃음> 아니 설마 제가 안 가르쳐 드릴까 봐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구축 매물을 다 봤다면 이제 이 블로그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신축 분양 매물들 전부 여기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그냥 검색창에 관심지역 띄어쓰고 전원주택 입력하면 끝 그럼 알아서 쫘아락 뜹니다 왜냐 광고판 진입허들이 가장 낮으니까 요즘 핫하다는 이 유튜브요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그래서 분양 요이 땅 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이 블로그부터 쓰죠 전국 수많은 분양업자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고 빠르고 쉬운 광고판 아직도 이 네이버 블로그만한 게 없으니까요 방 개수, 화장실 개수, 도시가스 유무 등등 내부 정보만큼은 정말 바삭하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위치는 입지는 철저하게 비공개 고객님아 일단 전화해라 그 뜻이죠 그래야 계약시 수수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 참고로 이분들의 광고 패턴은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인터넷 모든 매체가 다 똑같습니다 내부만 연락 조직이 그래서 일단 전화하게 만들기 근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죠 본인들도 먹고 살려면 하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선 엄청 불편한 게 사실이죠 아 추가로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 작업 한 개의 분양업체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파서 같은 매물로 도배하는 게이 바닥의 국룰, 전번도 모두 다르게 팝니다. 김팀장, 이부장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알고 보면 모두 같은 회사. 아 요즘에는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더군요. 어때요? 벌써부터 눈탱이 냄새가 슬슬 나죠? 소비자들을 가두리 양식장 안에 몰아넣고 어떻게든 내 물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전략. 저는 분명 알려드렸습니다. 호구되지 마세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구축을, 블록으로 신축을 다 봤다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직거래도 쫙 한번 훑어봐야죠. 오, 직거래는 무섭다고요. 오, 워워 겁먹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 지역 맘카페. 뭐든 가정이 그러하듯 결정권은 만화님이 쥐고 계시죠? <웃음> 따라서 이 지역 마음카페 부동산 직거래 코너 딱 그만큼 확실합니다. 부동산도 못 믿겠다 혹은 복비라도 좀 깎아보자 하시는 매물주분들 의외로 많으니까요. 꼭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거래다 보니 좀 깨끗한 편입니다. 보통 가격은 부동산을 거치면서 좀 부풀려지게 마련인데요. 여기선 그런 밑작업이 거의 없죠. 매도, 매수가 다이렉트로 만나 맞짱을 떠야 하는데 괜히 책 잡히기 싫으니까요. 집거래 두려우시죠? 이 집에 대한 책임을 100% 본인이 다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이 집에 하자나 절대 숨기는 것 일절 없어요. 하는 매도자의 말. 여러분이라면 그대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사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양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 그 대가로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직거래, 직거래 할아버지라 해도 본인이 쫄린다 하면 무조건 중개사 또는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세요. 돈은 좀 내도 마음 편한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딱 져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수 있다 그거죠 이 지역 마음카페 가입이 좀 까탈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묻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동에서 몇년 살았는지까지 묻기도 하죠 또 막상 가입되어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게시판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카페의 폐쇄성 미리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피터팬, 금매물과 반값 매매 등등 유명 카페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업자들의 똥글들로 토배가 돼버렸다는 아 추가로 네이버 전원생활 대표 카페죠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이라는 곳도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요즘 가장 핫한 채널 바로 유튜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쁜 집들 보면서 그냥 힐링하려고 이렇게 틀어놓고 있기도 한다죠. 그만큼 TV 보듯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 방법도 엄청 쉬워요. 검색창에 지역명 띄어쓰고 전원주택 입력하면 끝. 이 방법은 어디든 다 똑같죠. 간단하게 입력하고 딱 치면 촤 이렇게 무수히 쏟아집니다 이야 진짜 싸고 이쁜 집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어 금세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실제 가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해서 좋습니다 또 요즘엔 단순히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예능, 리포트,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포맷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죠. 아니, 저도 일단 재생 버튼만 누르면 마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점점 많아지는 채널들, 똑같은 매물들의 반복, 자극적인 썸네일과 숱한 허위 매물들, 아무래도 이 유튜브 광고판이 포화되다 보니까 생겨나는 부작용들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사설이 너무 긴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 정보를 그냥 대충 흘려넘긴다는 것, 그두 가지가 가장 아쉽습니다. 역시 본인들 물건 뺏길까 봐 그런 것이겠죠. 또 공개하는 즉시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 한 방에 다 까발려지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보완 없이 그냥 최고다, 짱이다, 멋있다, 무조건 사라. 솔직히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아니, 저만 그런가요? 참고로 유튜브 매물 영상은 신축과 구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대부분 분양업자들이고요. 구축은 거의 부동산.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요. 네, 전부 다 합니다. 이네 가지 모두를 시간 나는 대로 서치 서치 서치 항상 안테나를 켜두고 손가락을 돌리라는 얘기. 하지만 정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손품만 판다. 당연히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준을 잡고 검색해 봐야 하는가 하는 요 부분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완세!